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심쿵 포인트가 많은 바로 소동물을 보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겨울잠쥐라고 하는 바로 피그미 다람쥐 혹시 아시나요 그 피그미 다람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쁜 양을 하면서 키우고 계신데 너무 귀여운 비주얼에다가 깜찍하고 또 심지어 번식도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육을 하고 계신데 제가 그 친구도 만나고 또 이쁜 친구도 만나고 또 이쁜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더더말고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전에 제가 한번 왔었는데 주인이 바뀌셨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우와 드디어 또 여기 왔구만 와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야. 여기가 여러분들 진짜 이쁜 소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사육장 보이시나요? 와아 <웃음> 이들 자고 있어 야. 안녕 우와 너무 귀엽다 이 태어난지 별로 안 됐나봐요 네 그래, 지금 한 달도 안된 아이들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페디그리 햄스터가 있네 페디그리가 여러분 아세요? 햄스터 중에 진짜 가장 크다고 그 알려져 있는 굉장히 큰 햄스터인데 얼굴만 살짝 오호 키우고 있호호이호호호호호 레이.. 레이호호호호호고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가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는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페호그리 아, 아, 네. 아, 아기도 뭐 있어요? 아기가 한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2호호호호호호호호호 <웃음> <웃음> 와, 와 미쳤어 이거 진짜 이거 심쿵한다 한번 건드려봐도 돼요? 아 일어났다 애들은 최초에 네덜란드, 유럽 쪽에 수입이 되면서 혈관리가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혈통서가 별도로 따로 아, 있고요 아! 아, 아 혈동서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혈관리가 되다 아. 보니까 건강하게 좀 오래 잘 사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티셸이고요 오고야, 어, 옛날에 패디그리 잠시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근데 수명이 오래된 아이여서 저한테는 오래 안 있었거든요 한1년 있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너무 귀엽다 이건데? <웃음> 아 이렇게 두발로 서가지고 뭐하는거야 너무 귀여운야 이거 먹어 안 먹으면 올린다 <웃음> 너 그러고 다녀? <웃음>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어, 옳지 와얘 진짜 이쁘다 와 주머니 넣었는데요. 어 맞아요. 햄스터는 볼주머니가 네. 있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숨어서 먹어요. 아 귀엽다. 얘가 그 아니에요. 예전에 그 초등학교 앞에서 분양하던 그 문방구 햄스터? 어 맞아요. 막 3천원 000, 5천원 하던 애들인데 지금은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이 돼서 함부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는 분양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얘는 계약서도 써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분양계약서가 필수예요 저 예전에 이거 300원이 입양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문, 어, 그쵸 문방구 앞에서요 네, 맞아요. 아마 90년, 90년생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80년생 분들도 공감하실 건데 문방구, 햄스터, 졸기탱아 대표님 혹시 피그미네피그미 어딨어요? 바로 있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그 진짜 너무 이쁜 친구니까 심장 조심하세요 심장 터집니다 사육장이 기본적으로 좀 높은 사육장이어야 되거든 요 매달려 다니고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태어난 지한 달이 좀덜 됐어요 막 짝짝 소리 난다 우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주 핸들링 해주시면 금방 친해질 <웃음> 어... 수 있거든요 어... 미쳤다 약간 그 하늘다람쥐 같으면서도 쥐 같으면서도 햄스터 같으면서도 뭔가 다 섞였어요 슈가글라이더 같으면서도 뭔가 <웃음> 다 섞였네요. 네. 아, 와, 야, 이로내 손에 올라오면 안 돼? 내 손은 약간 냄새가 다르지. 이거, 오고 오고. 와. 이제 핸들링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네. 꼬리를 잡으면 꼬리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키우실 때는 거의 햄스터 와 유사한 거 키우시고 먹이도 햄스터 거의 유사한 걸 먹어요. 그리고 과일이랑 야채 같은 거 섞어주시면 더 좋고요. 와, 이게 진짜 네, 감사합니다. 어, 눈 검었다 는 것도 너무 귀엽다. 대표님 혹시 얘네는 혹시 어디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죠? 얘네들은 아프리카 쪽에도 많이 살고요. 네. 지트랑 그리고 남한메이카 쪽. 일본에는 천연 기념물로 보호가 되고 있는 종이에요. 아, 진짜 일본에도 살아요? 네. 와 신기하다 어 우리나라에 왜 없니? 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귀여운 지가 있는데 맷밭지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도 자연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논이나 이제 벽화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곳에 이제 둥지를 틀면서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 너무 귀여워요 이 겨울잠지는 아니어도 맷밭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보호돼서 잡아서 길러가면 안됩니다 얘네가 이름이 피그미다람지 그 다음에 겨울 잠지 잖아요 왜 네. 겨울 잠지라고 하는 거죠 이름 그대로 네. 겨울이 되면 동면에 야생에선 동면에 취한 애들이에요 네. 사람이랑 같이 반려로 지낼 때는 따로 잠을 자면 안 되고요 아 원래 네. 동면을 한다 해서 네, 동면을 하면 못 깨어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 가정에서 반려로 키우실 때는 반드시 온도를 따뜻하게 최소 21도 이상을 유지하셔야 돼요 아 와, 그리고 지금 똥을 발견했는데 네. 똥도 작네 <웃음> 음. 똥도 작고 소중해 와, 근데 이 정도 사육장이면 사실 출산도 하고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사이즈가 좋고 되게 특이하게 이런거 보시면 은 약간 놀이기... 어 여기있다! 저기 뒤에 있는데요? 약간 이렇게 보면 또 치칠나갔네 뒷모습 자 여러분들 한번 썸네일 각좀 한번 뽑아볼게요 너무 초 귀엽잖아요 아이고 내 손이 안착돼서잘 있구만 친구랑 같이 있어 어 여기 앞에 잘 보고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탈칵 잘 잘가 고마웠어 들어가 아 방금 아기들이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큰 애들이고요 네. 완전 성체는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아이고 야너 세수 진짜 쿨하게 잘한다 오이고 어, 엄청나게 초귀요미 여러분들 세 번째 심쿵 포인트인데 또, 오! 어, 쥐소리가 난다 이게 뭘까요? 과연? 야 너도 너무 귀엽다 이거 슈가글라이더 잖아요 여러분 근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슈가글라이더 플래티넘이고요 보통 핸들링 하실 때 네. 이렇게 손으로 감싸주시면서 약간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얘들은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최소 15초 20초 이상은 이렇게 데리고 네. 있으시다가 살짝 풀어주시면 좀더 안정을 찾죠 아이고 무서웠어요 얘는 태어난 지 얼마큼 된 아이예요? 이제 엄마 배 주머니에서 나온 지 지금 한달 정도 라고 보시면 와 그리고 또 색깔이 또 다른지 우와 얘는 루시스틱이고요 와야너 복싱 배웠니? 막 호흡을 막슥슥 하는데 <웃음> 우와 얘 색깔이 미쳤다 음, 어떻게 너무 귀여워요 이 슈가글라이더는 제가 알기로 호주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랑 남미 쪽? 뭐 어떤 섬에도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선 호주가 주 서식처입니다 너무 귀엽죠 점프하는 날개도 가지고 있어요 날개 비막이 있어서 야생에서는 뛰어 다닐 수 있게 나무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유대하늘다람쥐라고 하는데 이 날개를 보면은 쭉 비막, 늘어지죠 네, 비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웃음> 네. 빨리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아 아이고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고마워 만나게 해서 이제 집에 가자 아이고 이뻐라 응여로 가야지 집이야 응여로가 옳지 들어가세요 옳지 아, 쟤는 계속 소리 내네 와 여기도 있구나 뭔가 이게 어떤 주머니에서 계속 꺼내시거든요 약간 포켓몬처럼 포켓몬 볼에서 꺼내는 것처럼 꺼내시는데 와큰 아이다 와 큰아이다. 우와. 이게 다큰 거죠 거의 거의 한 6개월 음. 브루님 시선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음. 살짝 뒤로 숨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몸에 붙이고 다녀도 잘 따라다닐 것 같긴 해요 이제 주인을 알면은 아이고 한번 슈가글라이더 마마 먹는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와와 우와 이렇게 앞다리로 잘 들고 먹는구나 실제 얘네가 야생에서 먹는 게 파파야랑 유칼립스 나뭇잎을 먹어요 아 유칼립투스요? 코알라가 먹는 거 아닌가요? 야생을 먹고 예, 집에서 반려로 키우실 때는 사과랑 당근 위주로 주시고요 이거 하나 더 먹을래? 어딨지? 음. 아니야 여기 손이야 손 여기 있어 여기 떨구지 말고 아이고 와 근데 꼬리가 여러분 진짜 길어요 날때또 비행할 때 꼬리 쓰지 <웃음> 어? 너 나한테 오 거니? 와봐 와 여기도 수가을라이더가 있나봐요 또 귀여운 걸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거기 뭐가 있나요? 침칠라 알기가 있어요 아 침칠라요? 네. 야얘슈가을라이더네 완전 그냥 옆에 탈짝 붙어 다니네 그냥 근안 네, 보여주려고 해요 아, 아안 보여주려고 해요? 네 새끼들 한 번만 보여주면 안돼? <웃음> 지금 안에 새끼가 있다고 하는데 안 보여줄러가나봐요 엄마가 왜 그래 피카츄야 아기를 안 보여준다해서 이 사탕 수술을 넣어줬는데 오, 오 나왔어 야 주자마자 나오네요 와 이게 지금 태어난 지 며칠 정도 된 거예요 한 10일 정도 됐어요 아 열흘 됐는데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아 귀여워 이게 만지면요 여러분들 되게 보들보들하고 머리가 엄청 작아요 지금 보면은 엄마 엄마 아빠 아기 찐 칠라입니다. 오이고 어, 엄마 오니까 소리 낸다. 저제 한두달 동안 먹거든요 네, 지금은 한창 잘 먹을 때죠. 아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어, 허락해주는 거니 싫어? 우와! 엄청 보들보들하다. 알았어, 쏘쏘쏘어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는 뭐. 저를 엄청 좋아하는. <웃음> 얘 지금 막입벌려서막 좋다 그러는 거죠. 네. 어이고 예전에 플레이독이랑 산책 간 적이 있었는데 얘네들 산책 나가면 미역기처럼 이렇게 쭈뼛쭈뼛 쓰더라고요거의 저희 마스코트예요. <웃음> 지금 안아달라고 지금 난리 났네 얘가. <웃음> 아유 안아달라고. 안아서도 많이 재워요. <웃음> 아 진짜요? 네. 지금 눈 보이세요? 안락하고 행복한 표정. 여기 또 어떤 아이가 있는데 뭐죠? 얘도 패딩, 패딩인데요. 얘네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웃음> 베딩이 꼬여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털 관리도 해 줘요. 얘도 진짜 귀엽다. 여러분들 얘 작아 보이는데 얘도 야. 보시면 엄청 큰 사이즈예요. 얘네가 몇 그램 정도 무게가 어느 즈에 되는지 한번 무게를 재본다고 합니다. 햄스터의 무게는 과연 와, 얘 200g이네 더큰 어,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280g, 70g 정도까지 <웃음> 얼굴 뭉개진다 <웃음> 어이구, 얘는 털이 엄청 기네? 네, 그래서 배딩이 이렇게 뭉치는데 아니, 털을 잘라준다고요? 네네 <웃음> 아, 쳤다? 저... <웃음> 왜요, 왜요? 아, 저... 아 16g 차이 나네 털찐것 같은데? <웃음> 아, 근데 여기 털 기니까 어, 맞아요 아, 그래서 잘라주는구나 네, 네. 와골드 햄스터 우리 애기들이라고 해요 근데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얘는 까만네아이 까만 것도 나름 그 매력 포인트가 있다 와얘 되게 조그맣네 잡았다 아하하 <웃음> 구야넌 너 뭐야 너왜 이렇게 작아 빨리 먹고 빨리 커라 예전에는 막 박스 그런 박스 주서다가 햄스터 기르고 막그 탈출해서 야간에 잡고 하는 맨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용품들이 진짜 너무 잘돼 있어서 이건 옛날에 옛날에도 있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이런 건 있었는데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기호미들 진짜 많이 봤고 나중에 진짜 피그미다람쥐 기회 되면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 오늘 진짜 심쿵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친구들이 있어서 이것저것 보는데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다연고 최고였던 거는 바로 겨울잠지 피그미다람쥐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일본에도 겨울잠지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오, 너무 신기하네요.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나라에도 귀여운 맷밭지가 산다는 거. 무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게요. 안녕